안녕하세요 인자민이라고 합니다 <웃음> Life on s h e way 라는 뜻은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나아가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야 할지 고민만 많던 찰나 우연히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어벤져스 친구들이 이제 내 안을 해 한라봉을 먹는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한라봉을 먹으면서 어떻게 한라봉에서 만다린이랑 귤이 섞인 맛이 나나요? 라고 했었는데 토미들스턴이 Life is a way, 톰. 생명은 방법을 찾아가죠. 이 말을 듣고 아 어떻게든 길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고 영감을 받아 어, 곡이 탄생하였습니다. 제가 태어난 이상 어,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저 엔자민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11월 21일 정오 12시 Life Ons Away 제 싱글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